오늘도 난 가라앉는다.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결국엔 가라앉는다. 언젠간 빛을 보게 되겠지 반짝이는 눈물바다 온갖 감정 스며든 이곳에서 지 <목소리도> 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젠 웃은 꽃으로 피겠지 눈물 바다